아, 아파도 한번 맞아볼래요. 혹시 유도탄인가요? 아니요, 따발총이에요. 따발총. 아... 그거를 따라서 이제 양의 값, 음의 값으로 나뉜 거예요. 잠깐만요. 전화가 와가지고. 누구냐, 너? 네. 개인정보유출사건 관련해서 몇가지 확인차 연락을 드렸고요 네. 네. 혹시 이 기행실 서울 강서구 출신의 장태수라는 사람 계십니까? 모릅니다 전직 노형의 직원이었고 두곳의 남성이에요 다른 지인을 통해서라도 들어본 적도 전혀 없으세요 장태수? 용성? 아니요 이수영이 전부였나? 다른 사람 서울직검이시라고요 네, 중앙지검이에요. 어디 어디 소속이 소속이신가요? 중앙지검입니다. 중앙지검 그 어디이시죠? 특수수사 1팀이구요. 아 특수부에서 저를 지금 보호 대상으로 정해주신 건가요? 보호 대상이 아니고 네. 확인을 하려고 연락을 드린 거예요. 아 그래요? 어떠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이번에 장태수를 중심으로 한 네. 금융 범죄 사기라는 검거는 현장에서 네. 다량의 대포 통장이랑 신분증, 신분 신분증 그중이 기행 씨 명의로 된 우리은행이랑 네. 랑, 랑, 랑, 농협 통장 두 점이 발견이 되었는데 아, 이 통장에 대해서 본인 아시는 없으세요? 어, 아는 건 없는데 혹시 그 대포가 제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건가요? 네. 어, 저는. 대포 같은 거가 없는데. 대포는 여기도 없어요. 아 그래요? 대포가 혹시 미사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포 통장이요. 그 통장이 어, 혹시 맞아주세요. 발사가 되는 통장인 건가요? 그러면 캐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 볼래요. 네? 대포를 한번 맞아 볼래요. 아 그럼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아...아파도 한번 맞아볼래요? 혹시 유도탄인가요? 뭐... 아니요 따발총이에요 따발총 아... 아 따발총이면 좀 아플 것 같은데 아 따발총도 쌍 따발총이에요 아 그래요? 아, 네저 그럼 방탄, 방탄 좀 주세요. 입어도 돼요? 뭐라구요? 뭐라, 뭐라, 뭐라구요? 뭐라요 방탄 조끼 돼요. 입어도 돼요? 방탄 조끼 같은 거다찢어버릴 거예요 다 지져버릴 거예요 심심왕 시검입니다. 상패수 상패수 신분 신분 짱짱짱아 그래요? 네아씨 죄송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아니면 수류탄 수리, 던질 때니까 네 안전핀 뽑으셨어요? 뭐? 수류탄 안전핀 뽑으셨어요? 꼭 1분 직전이니까 아 그래요? 1분 직전이면 네. 좀 남았는데 시간 수류탄이 7초 후에 터지거든요? 1보 네, 1보 1보 아 1보 아 이어아 제가 지금 스피커폰이라서. 아 <웃음>